오늘 MBN뉴스파이터의 전유진님 신곡 발매 소식이 크게 보도되었네요 못한 게 잘못인가요? 심금을 울리는 현악기 소리가 마음을 울리게 하네 팬분들께 장차 착한 어른으로 성장해서 보답해드린다는 메시지를 이번 앨범에 담았다 아... 라고 하고 네. 이번 앨범은 지지해주신 팬분들께 착한 어른으로 성장해서 보답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네요. 너무나 기특하죠? 이번 신곡은 막걸리 한 잔을 작곡한 류선우 작곡가가 작곡하였다고 하네요. 은은한 연꽃의 분홍빛 의상과 너무 조화롭게 잘 어울립니다. 이번에 앨범과 그 노래들을 통해서 전유진 양의 감성, 호소력, 그리고 애절함, 중저, 중저음, 이러한 전유진양의 매력들이 네. 종합선물센터로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특히 이번 앨범은 미스트로디 오디션에서 탈락했을 때의 충격, 즉 팬분들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리고 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전유진양은 2년 전 미스트로디 경연에서 아깝게 탈락한 적이 있었죠. 이번 앨범은 벌써부터 대박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유튜브 등을 통해 폭발적인 조회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든 정말 너무나 은은한 트로트발라드이네요 마치 장윤정의 초혼을 연상케 합니다. 전유진님 신곡 연꽃 대박을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